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족 같은 매력 매일매일 리즈 갱신 봄처럼 화사한 사월이들 April과 함께합니다. 둘셋 볼링이 에이프릴. April 안녕하세요 April입니다. 아 이분들 신 인물 사전에서 만나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. April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반짝반짝 빛나는 최경입니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소울중만 보이스 채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, 나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에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미소천사 레이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밝은 에너지 막내 진솔입니다 잠시만요 놀이공원 <웃음> 왔어요 우리? 지금 놀이공원인가요? <웃음> 어 깜짝 놀랐잖아 <웃음> 자, 최경씨는 다른 코너에서 몇번 네. 뵀었어요 네. 왜 다른 코너에서 혼자 나오셨을 때 네.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최경입니다 어, 아,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데 아 잠시만요 아 뭐라고, 아 뭐라고 하셨다고 지금 방금 반짝 뭐? 나 반짝반짝 긴나는데 아아 어, 알겠습니다 네. 다른 멤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, 네. 네. 어, 뭐하고 지냈어요? 음. 컴백 준비도 하면서 뭐 각자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음. 네. <웃음> 자 음. 그리고 또 채원씨가 떠오르는 단발병 유발자라고 하던데요 오, 오, 네. 그래요? 와우. 와우. 와우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네확 잘랐습니다 아니 <웃음> 어떻게 그 스타일리스트 의 추천입니까? 아니면 본인의 의지입니까? 어.. 제가 이제 손을 잡아줘 활동 때 잘랐었는데 네. 어, 제 의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제가 단발을 해보고 싶다, 앞머리도 잘라보고 싶고, 그랬는데, 음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, 네, 단발을 예뻤다. 하게 됐습니다. 다행이다. <웃음>